삼남매 키우는 5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. 먼저는 이제 만성 피로. 전체로 때문에 네. 어 굉장히 피곤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 였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요 네. 또 손가락 류마티스관절염 뻣뻣하고 막 뾰족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어,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 어 변비도 개선이 됐고 또 혈압도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것도 네. 어, 잡혔고요 제가 요 정말 이소금물 뭐 다른 사람들이 소금이 좋다고 좋다고 말만 듣다가 먹기 시작했는데 어 진짜 며칠 지나니까요.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. 처음에.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손녀 딸하고 같이 자다 보니까 잠이 늘 부족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잠을 많이 못잔것 같은데 깨보면 다섯 시간을 잤더라고. 또 많이 잔거 같아요, 내 생각에. 근데 깨보면 한두시간세시간밖에안 잤더라고요. 어떤 질, 질환이나, 뭐. 질환이나 어, 뭐가 있으셔서 드셨나요? 아 저는요, 네. 당뇨 아른 지는 한 25년 됐어요. 그리고 인슐린 맞고 있고요. 그 혈압은 혈압약을 먹으니 7년 됐어요. 근데 요즘은 정말 아침 혈당이요 100에서 115, 이 요로 왔다 갔다 하는 네. 거예요.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네. 인터뷰좀 하고 싶었어요 네, 저희 아버지가 40대부터 83 지금 되셨는데 네. 당뇨를 쭉 알아오셨거든요 네네. 지금 다른 거한게 없이 그냥 물하고 소금 외에는 이렇게 공복혈당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 공복혈당이 알약을 벌써 하나를 반알로 줄였는데 이제 드시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안 드시는 거네요 일단 어, 혈당이 잡히니까 공복 혈당이 중요한 것같더라고요 아빠도 너무 너무 좀 좋아하고 계시고 지금 물 마시는 거랑 아침에 소금 잡수는 거를 거르지 않으세요 네 저는 저희 그 손주를 보고 있는 월계동에 사는 할머니예요 네. 첫 번째는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전 그게 주름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 믿든지말든지요 주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두 번째는 육아로 나빠진 관절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잠이 좀 없는 편인데 맨날 열두 시한 시에 자는데 아홉 시면 너무 너무 자요 그게 그 불면증 있는 사람 최고인 것 같아요 6월 3일 금요일 밤 9시 야, 이제부 라이브 방송에서 이면 솔트에 관한 더 자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. 혈압이 167이었는데 혈압이 정상 수치에 이런 여드름이, 화용성 여드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아기 피부가 됐다고.